저희가 이렇게 제대로 된 사무실을 이제 구축을 하고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시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편안한 사무실을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무실을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 오늘 새롭게 소개해드릴 친구가 있습니다. 열심히 여기서 일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신가이마. <웃음> 아, 네, 저... 엠텐나지야 음, 아, 하나 바오늘도에 23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유튜브 출연도 가끔 할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사무실도 완벽하게 이제 구비를 했고 필요한 사무용품들이 있어요. 다이소 같은 그런 곳을 가서 사무용품도 조금 사고 필요한 물품들을 몇개좀구별를 해서 완벽한 사무실로 좀 세팅을 할까 합니다. 우리 하가 오토바이가 있기 때문에 세마이, 엠코 세마이. 예. 어 그래서 예.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이 분, 네. 쇼핑 센터.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을 조금 사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안에 아직 정비가 잘안 돼가지고 이제 선정리가 여기 좀잘안 됐습니다 요거 살수 있는 거를 우리 직원과 하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디톤 디톤 갔다 올게요 우리 하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디톤 가자 니다 친절한 한국어. 천만동. 저잔 네, 월급 탔습니다, 여러분. 월급 탔어요. 천만동이에요. 이거 가지고 또한 달을 생활해야 됩니다. 야, 하 오빠 <목소리> <여기가> 돈 많아. <목소리> 월급 날안 됐거든요. 야, 첫 출구인데 무슨. 아. 기쯔 셸. 한진앤. 으 으. 레이파이? 레이파이.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어? 야. 왜또 아? 야. 우 조심해. 왜또 침수가 돼 가지고. 아. 아. 뭐만 하면 침수가 되네, 이게. 예전에 제가 한번 이쪽으로 와봤었거든요. 걸어서 그 다이소 같은 게 있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보고 있었습니다. 음, 음, 음. 우리는 다이소를 찾을 건데, 다이소가 어디였더라? 내가 보긴 한것 같은데... 아, 한, 한층 올라가야 된다. 한러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 아니, 이렇게... 어. 그리고 우리 한은 한국말을 잘 못해요. 엠 텀비에 띵한... 열심히 하세요! 참치, 톱참치땡하 참치, 헙참치 헙참치 참치. <웃음> <웃음> <웃음> 성격이 밝고 그리고 뭐든지 시켜달라는 라 자세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저도 심사숙고 끝에 이 친구를 뽑았습니다 잘하겠죠? 앞으로 여러분 많은 기대해주세요 음.. 여기 같은데 여기있다 여기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 그래 그래 역시, 자세가 돼 있어. n 어? 아, 베트남어로? 이게 정확한 한국말이 아닐 텐데? 와, 똑똑하다. 알아서 척척척 찾는데 자, 아, 강양제. 어. 그냥 못 가입하냐? 아, 못0으못 가입 못 모아. 이거 말고 다른 거살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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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대 가서 또 사야지. 계단 다 하고, 책방에 잠깐 왔는데, 아가. 한국어로 공부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려고, 한번 책을, 기초책을 한번 사주려고 왔습니다. 한번, 너가 마음대로 골라봐. 띠 띵, 뜨 윅? 양 겁이다. 이거 한국 사람이 봐줘야 되나? 음, 걔네. 띠네띠네 띵, 아이네 기초가 아닌 것 같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진짜, 더. 네, 그럼 틱. 컴퓨터? 아좀 쉬운 거 있잖아요. 쉬운 거. 음 주제 레벨별로 띵 한. 오 이거 좋은 데 넘? 넘? 덥다. 덥다. 어. 그리고 춥다 해봐. 춥다. 오 이거 좋다. 예쁘다. 그렇지. 응. 아 이거 이거 이걸로 해야 되겠다. 우리 한국사람이 외국어를 배울 때그 발음 그대로 적어놨거든요 그래 읽기 편하고 설명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크게내라온유오 목잠 땀람 싸 응. 어, 이거 사줄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M 홉잠치 오케이 <웃음> 오케이 알았어. 감사합니다 그래 응, 이래, 이래. 자 저희는 이제 물건을 다 샀고 어, 책까지 사고 공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이바 벗겨주세요. 어, 고마워. 어. 어. 어. 열심히 공부해, 참치. 참치. 어. 어 이제 선 정리를 좀 해놔가지고 깔끔하다 했죠. 어. 좀 깔끔해. 사무실 좀 이래야지. 오늘 우리 파티 할까 하는데 어때요? 우리 직원 들어왔으니까 우리 다 들어왔으니까 파티 오빠 카라오케 아니, 가라오케 카라오케 파티. 컴 가라오케만. 카라오케 파티? 가라오케 말고 라오케아그 노래방 기계 여기 있어요. 너무 뭐라는지? 아뭐 오케이. 알았어. 알겠습니다. 오늘 환영회를 해 주도록 할게요. 종먼된 컴티 고안. 퇴근합시다 이제 응. 온라 남비테 꼭. 응. 우리 회식하러 갑시다 회식 그리고 식구가 생겼으니까 우리 회식을 하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너를 위한 거야 안예은이요 음. 오케이 음. 아 고기 고기 좋아해? 좋아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은 거 남은 거 잠깐 만하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애 새로운 직업 지금 3번방으로 올라가실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삼겹살 세트? 이거 우리 두, 두 세트 먹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많아요. 많아요. 네, 맞습니다. 먹어. 삼겹살 따로 추가하시는 게없씬좋요 아, 그러면은 일단 이거랑. 네, 저기.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아, 술 먹잖아. 너술 먹잖아. 저도 넣어봐. 차가 담겨 혼자. 그래, 그래. 먹어. 괜찮아. 이옷 소주 야제소나 너무 약해서. 아 소주가 약하다고? 어? <웃음> 아? 버어로네버어로어울로가 뭐, <웃음> <보자>, 뭐, <보자. 웃음> 아, 소주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소주 주세요, 저기. 소주 주세요. <웃음> 네. 열 박스 주세요. 네만 <웃음> 예옹이 <웃음> 오니 네. 부담되겠다. 부담되겠어니다 선경운의 <웃음> 밤밤밤. <웃음> 안녕 <반영해. 웃음> <웃음> 아니, 나 아까 전에 그형 카페018, 그 계란 잘로 주고받은 게 있어. 근데 얘가, 얘가 왜 옆에서 사는들 응? 이러는 거야. 대화 내용 보더니. 그냥 내가 너한테 해명해야 돼. 그래서. <웃음> 하하하하. <웃음> 아니, 뭐고. 너내 직원일 때는 엄청 잘해줄 건데, 내 곁에 떠나면은, 내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그래, 어, 좋아. 진짜. 여러분들이 시청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저를 많이 좋아해주시고, 이런 그 결과물이 어, 훌륭한 직원을 이렇게 낳는 결과물을 낳게 되었습니다. 어, 직원이 몇명이더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아,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해서 늘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렛! <목소리> 파티! 내가 맛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소주? 민투. 아니, 베트남 술이 세잖아. 민투. <목소리> cái này không ngon à ngon cái nào thì ngon cả hai đều ngon cái càng nữa nè t h m t r c t i ế h đ ư n g sữa ngon sữa n h nổi haha h a n a h i ề u h h ô n g n h i ề u n h i h u h a haha h ô n g trời h i em b a o q h á đi đi đi h m b a h mà a haha h a a haha h h a h a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어 아, 저희 집에 가야 되는데 다가못 가고 있어요 뭐니요 뭐니요 어 어떻게 아직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이렇게 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아직 퇴근을 못 하고 있어요 어떻게 조금만 기다려.